음, 음, 음, 비내리노 남선 남행열차에 어? 어? 어? 이게 누구더라? 아, 우리 와이프 아니야? <웃음> 우리 예쁜 마누라 왜 여기 있어? 내리노 음, 남선 아, 오늘 술안잔 뜯들이 기분이 너무 좋네. 응? 음... 음? 아이, 우리 아이프 기또 있네. <웃음> 아이, 또 잔소리 하려고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는구나. 아 오늘은 봐주라. 오늘 회사에서 기분 좋은 일 때문에 한잔 한 거라니깐. 에 에? 헤헤 어쨌든, 나 먼저 올라가 볼게. 애들이 너무나 부스. 에이, 우리 왜 이렇게 돈 있어? 음. 아, 그나저나 이거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? 음, 현상 수배. 어? 이게 뭐람? 이거 누으라고요나 아니에요. 얘들아, 여보, 나 미치. 여보! 어. 엄마! 저기요. 난 아무런 죄가 없다고. 당신들 후회할 거야? 무슨 경찰들이 이래? 나안일니까 자자 담요씨 조용히 하시고 그 특수상해죄와 범죄단체 조직죄로 긴급체포합니다.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특수상해죄? 범죄단체 조직죄? 어? 여보! 어? 어, 여보! 어? 어? 어? 어? 어? 어, 여보! 어? 어? 어? 이게 무슨 일이지? 와우, 어. 엄마가 조직 폭역배였다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제가 매번 근육 파괴술 맞아봤는데 그건 평범한 주부에서 나올 수 없는 바이브였어요 <놀람> 아이 난 그냥 내가 맞아본 빅데이터로 의해서 나온 대답이라고 할수 있지 어? 여보 도대체 무슨 짓하고 다닌거야 자 모두들 내려 내 앞으로 줄서도록자 입장 자 빨리빨리 고은고좀 봐! 아, 나 진짜 아닌데. 어호에 어, 어, 어, 어, 들어갈게요. 아나 진짜 아닌데. 에. 어, 어, 자 따라와. 어때? 나 아직. 안... 어? 특별히 어떤 분이 널 만나고 싶다고 하는군. 들어가. 아 네. 뭐야 대체 허,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가족들한테 가야 되는데 어? 오랜만이군 탐이오 그때 너한테 당한 그으로 타남순도 제대로 찬 적이 없지 그으로 난 감옥에 왔고 때마침 네가 나랑 같은 교도소에 수감자로 들어오다니 아주 대담해 그때 너한테 당한 손흥을 대갚아주겠어 각오하는게 좋을거야 그라 <웃음> 하하하하하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?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 이 고추장파 빅맘을 기억 못할 정도로 무시했다는 건가? 나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지 그라 <웃음> 하하하하 <웃음> 뭐래? 크아하하하 <웃음> 죄수 번호 4471자 이제 따라와 도대체 저 사람 정치가 뭐지? 그리고 대체 난왜 여기 잡혀들어 온거냐고으이 빨리 와. 아아아아아아아아 음. 여보, 리아야, 요루야 벌써 보고 싶다. <웃음> 어이, 신창! 오랜만이야! 오랜 수련을 하며 너에 대한 복수만 꿈꾸며 살았어. 흑장미파 단미호. 에? 그, 그게 뭐예요?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너한텐 그 일이 별 것도 아니었나봐. 이 백장미를 까먹다니 치욕스럽군. 얘들아 들어가자. <웃음> 알겠습니다요, 형님. <웃음> 어, 어, 저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, 그런 사람은 아니라니까요. 형님! 아, 어 첫신차. 춤 쳐봐. 아, 부르는 어? 어? 거야. 전 여기 곧 나갈잖아. 사람... 어, 진짜 경찰 불러요? 푸르던가 여기다 어. 한, 한 대만 더 때려 진짜 가만 안둬한 대만 더 때려봐 쓰레기 음. 어. 아. 음. 음. 너뭘봐 음. 어. 음. 저기 아줌마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아 진짜 짚도 안 되는 게 진짜 아이고 형님 여기도 닦을까요 아 구석구석 닦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 그나저나 형님 아,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니까 제가 아는 흑장미파 단묘가 아니란 말씀이시죠? 아 근데 정말 놀랍네. 얼굴 하면 머리 색깔 다 똑같은데 어 생각해보니까 눈에 상처가 없네. 그래요. 저는 그 흑장미파 두목이 아니라니까요. 아이고 아, 형님! 말씀 편하게 하세요! 아 <웃음> 형님? 말 편하게 할게. 어쨌든 그렇다니까. 도대체 흑장미파 단묘가 무슨 존재인지 일단 설명해보도록 해봐요. 아, 그게 어, 흑장미파라는 거대 조직의 주목입니다 어, 생김새는 놀랍게도 단묘님과 똑같이 생겼고요. 저는 몇년전 흑장미파에게 모든 걸 잃은 백장미파 두목입니다. 음, 그러면 아까는 당신은 저한테 복수를 하려고 한 거고 내가 감옥에 있는 이유도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내가 흑장미파 두목으로 오해받은 거고요? 아... 아 그런 거 같은 됩쇼? 에... 이거...볼치가 아파졌는데... <웃음> 아, 아 마이클 테스트 교도관에서 전달드립니다. 개수들은 운동시간이므로 모두 나와서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이 백장미 일로와봐 음. 너 똑바로 안 해? 내가 전에 구해오라던 사탕은 어디있어? 아! 죄송합니다 제가 플라드시켜서 곧장 면회할 때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뭐? 야 <웃음> 잘하자 그래 음. 근데 네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? 그, 이번에 들어온, 신참입니다. 그래? 신참은 신참 잡게. 어, 교육도 잘 시켜놓고. 자, 그러면, 우리 백장미 오랜만에 총 실력 좀 볼까? 네? 지, 지, 지금, 지금이요? 휴기 싫단 거야? 아, 어, 아, 어, 아니, 아니요. 어, 어, 물론, 어, 항상 준비되어 있, 있죠. 아, 아, 아, 뚜, 뚜, 노잇! 노잇! 노잇! i 잇 Do no it! Do no it! Do no i no no 어, 어. 저 d 저 it! Do it! Do 데 아! 네! 저 사람은 우리 교도소의 실세! 빅 it! Do it! Do it! Do it! Do it! Do it! Do it! d 명과 싸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. 빅맘 네 아십니까? 이 교도소의 재수인데이 교도소의 왕이죠 아, 아니 내가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복수를 한다고 했었어 네? 빅맘에게 원하는 산건가요? 이걸 어쩌지? 어, 어, 왜? 빅맘은 이 교도소의 교도소장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뭐라고? 끝장 미파, 투목탐미어, 네가 밖에서 강하진 모르겠지만 여기는 나만의 왕국이라고. 크라하 <뭐라> 에오.